베이스아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를베이 바로 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 이이이직 VIP 되면 뭐가 추가돼, 성점이. 밑에 지금 계속 VIP 되면 뭐가 추가된다고 써요. 아, 까비, 까비, 까비. 어때요? A few moments later. 별로 안 나오네. 너무 조금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100개만 있으면 돼요. 확실해요? 네.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한,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어, 뭐가요? 네. 구했어요? 나가서 볼게요? 사막이 치워봐야겠네 뭐가 어, 이렇게 많아 여기? 이 근처에.. 따라와야 돼 와... 이쁜데? 자, 아, 과연 소울터미널에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 소울터미널에, 소울모레... 바로 아, 패딩할까요? 가자! 들어가요? 일랩 지키거든요? 안되는데? At this time? 이 상태에서 복제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다 치워봐요 앞에 아니.. 네? 플래시어 이거 좀다 집어넣을게요 <끝> 쓸없이 기다라네 아봐이 클론 안되잖아 근데네뭐 아. 응. 응. 신고해요 빨리 일단 걔네 빨리 밀러 가요. 시간 달기, 다 끝나기 전에. 스탯 한번 찍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와 체력. 쟤네 근데 힐까지 하고 했단 말이죠? 난 그게 더 네. 이상해. 오늘 진짜 진짜... 힐안 되잖아. 송신기 갖고 와봐요. 건물로 전화 보게. 다이오돈 켜 있어요. 지우 켜있는데 피차는데 왜? 이펙트는 뜨는데. 예, 찬 차는 거 아닌가? 이게, 이게 차긴 차는데 쟤네 거는 그냥 한번 갔다 오고 바로 썼어요안 뜨네. 돌엑스는.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분 남았잖아요, 시간이. 예. 네. 이 19분 안에 힐을 이걸 다못 한다니까? 그쵸 그 테크총으로 쏴봐요 그 힐총 피 많이 차요? 만원경 켜봐요 분나느이게 차는데? 이거 여름행에서 쓰면 중첩 돼요? 네 세명 아, 달라붙어서... 근데... 아니야, 해야 되나? 이거 못 써... 18분 동안 어떻게... 아, 아니야, 이거... 근데 듀핑을... 일단 따... 듀핑한 방법밖에 없어. 이게 여러 마리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클론도 안 되고... 뭐, 클론이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듀핑을 떠나서 일단 피를 채우는 건 듀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는 어떻게 채웠대? 겁나 신기할 사람이야 야, 힐도 안 돼, 클론도 안돼 뭐야 이거 도대체 소울 불에도 안 들어가 걔네 시간은 몇분 남아있는지 봤어요? 안 떠요 아니 시간도 안 떴어요 시간도 안 떠요? 뭐지? 그니까 진짜 버그, 버그 부족인거야 그러면 진짜로 말이 안된다니까? 지금 돼지 3마리 붙어있는데도 힐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소울에 넣, 넣었다는 뜻인데 이러면 At this time이라는게 뭔 소리야 13분이 지나면 소울에 들어가지마 그런가? 에? <웃음> 알고 보니 어드가 다 뽑아준 거 아니야? <웃음> 어드윈 들어왔다. 어에윈네어왔다 어드윈 들어왔다. 어드윈 들어왔다. 어드0 들어왔다. 어드윈 들8 0 0 어드윈 들어왔다. 고 하니까 막왔다 어드윈 들어왔다. 어드봐 들어왔다. 어드어왔어 봐봐 사라지잖아 타이머 지나면 사라졌어요? 좆버그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제 봐봐 지금 어둠이 도도렉스 쓰지 말라고 그냥 이 한마디 툭 던져놨잖아 이제, 뭐... 이제 와서 쓰지 말래요? 네 하하이 참 우리 손해만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금 도도렉스로 아니 음, 음. 말이 돼? 8천? 8천 개? 지금 더 있을 걸? 아니 쟤네 쟤네는 복사가 가능하대 말 복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누, 누가 복한거 어때? 지금 댓글 적었잖아요 VDRS FANCE HIGH s c h o o l n 오 중국어 잘해 어. 액션이 그냥 쓰지 마 이거 한 마디면 끝이잖아 아니 사건의 전말을 팔쳐야지 어두새끼가 어? 뭐하는거야 이게 답답하다 진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갠거죠? 뭐를요? 위시본들을? 위시본.. 하루종일 <목소리> 죠 여기서 하루종일 하루 걸려서 겨우 400개 만든거란 말이죠? 네 요오바임 절대 먹혀요 집 서버 3일 됐는데 그럼 세마리가 나와야 돼 도도렉스가 3일에 하나씩 꾸면. 근데 진짜 개빡세게 돌려가지고 10마리까지 뽑을 수 있다고 쳐 근데 얘네 10마리가 아니었잖아 그니까 러 10마리도 어. 아니고 타이머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피가 다 풀이었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냥 어어와가지고응 어, 도도릭스 쓰지마